인쇄! 인제! 인제로 출발! 출발! 출발! <웃음> <웃음> 와 <우와>, 핫도그다! <웃음> 왜 이렇게 저게 핫도그인가요? 아 맞아요 <웃음> 네 개입니다. 저희 한번 입어봤어요 아 진짜요? <웃음> 우 밖에 안 나와 I w 가이바 a p 한 명만 그 입을까? y o 그한 명만 입 e coming. i 그 사람이 핫도그 사기 어. 아 m not happy. i 아 not happy. I'm n 한 명. 한명 p 명안 I'm not happy. I'm not happy. 아 m not h 가위바위 아, 위바아 이거 너... 아아 알겠어 알겠어 아아 진짜. 먼저... 사는... 아, 진짜 뻔치고 제주도 바라나 보다 1500만 개 안녕하세요 주문해주세요 뭔가 지금 평안해졌어요 포기가 <웃음> 되는데 네깨비앗떡에 예. 하나랑 네. 치즈앗떡에 하나랑 14,500원이요 감사합니다 대지해나요그 <웃음> <웃음> 와중에 <웃음> 소리들고와 안녕해 <이리로 와>, <웃음> 나이제 평온해 친구들 생겨서 <웃음> 부정하고 싶으시겠지만 됐는지 <웃음> 와! 허니블링이 핫도그 입는다 기용지 <웃음> <웃음> 난 아까워 땡겠니? 너무 허니벌링이 제일 웃겨 <웃음> 나 이분 이러고 있는 거정보안돼 <웃음> 아니 유튜브랑 인스타에서 항상 비키니에다 명품명 품 가가지고 이 형은 입국에 주어서는하 그어거야 저기 번지야. 이거 리얼로 가는 거지? 리얼로 진짜 리얼로. 진짜 바로. 진짜 바로. 진짜 바로. 진짜 바로. 진짜 바로. 진짜 바로. 진짜 번지점프 바로. 진짜 바로. 진짜 바로. 진짜 바로. 진짜 바 막 처음에는 지, 번째는 센터치 지금 박윤성 박균선 언제 우서왜안 와? 그니까 <웃음> 도망간 아, 거 됐, 아니야? 됐다 이 새끼 왔어 <웃음> 아뭐 아, 하세요? 아 아까 언니가 아, 얘네 바로 가는 우 바로 가는 거야 <웃음> <웃음> <우리> 눈 바꾸지? <웃음> <웃음> 설명해 주세요 자, 저희 이제 인재에 왔습니다 네. 인제는 이렇게 다양한 저... 즐거움이 넘실대는 곳 인제 <웃음> 다양한 즐거움이 넘실그서 오늘 지금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번지를 급하게 쟤 잡아 쟤 <웃음> <제가> 잡아 쟤 <웃음> <제가> 잡아 <웃음> 아니야 타본 사람이 타자 아니야 결제 일단 진짜 타, 타, 아니, 진짜 타본 사람이 타자 <웃음> 갑자기 왜 저래 <웃음> 아 진짜 나, 너무 무서워 진짜 갑자기 <웃음> <웃음> 번지 점 <웃음> 아 너무 신나. 제일 신나. <웃음> 와! 어. 잠깐. 쳐 이긴 사람이었어? 신사람. 사람이야지 신사람. 아 제발. 아아 아직 아 야 짰지? 와, 야, 저기 반대선 내려오는 동안 짰지? 솔직히 말나 솔직히 말해 진짜 짰어? 안 짰어? 안 짰어? 내가너데리로 올라가고 싶대 저거 그거 사망동의서 그거 아니야? 사망동의서가 아니라 사망동의서라니 어때? 서양서 서양서 구릉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시키는 거아손 떨려 <웃음> 나 진짜 타는 거지? 어, 너 지금 입고 있어, 타기 위해 오늘 나한테 이어왜안 된대? 그할거다해 바로, 바로 올라와말 <웃음> <바로 올라가야>. 네. <웃음> 개잘 들어 <웃음> 아지지 아, 부응하면 안말 <웃음> 너무 잘 들어 <웃음> 다녀 <웃음> 안녕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장거 <짠> 아니지 <웃음> 솔직하게 말해줘 진짜 이제는 <웃음> <목소리> 노래 봐. 노래 절묘해. <목소리> <목소리> 간다. 간다. 잘 가. 대체 <목소리> 뭐라 뭐라 말한다고. 물 짰어. 최고 높이 63m의 원점프에 도전에 성공하였음을 확인하며 본 인증서를 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웃음> 일로와. 일로와. <웃음> <웃음> 이기 이제 <웃음> 자라 이제 자라 타운 스팟 용늪에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자 여기는 가리가리입니다. <웃음> 가리가리네. 와 너무 예쁘네요. 대박, 진짜 예쁘다. 너무 <웃음> 예다 약간 누런 스위스 같아. 큰 용늪, 용릎, 작은 용늪이라는 게 있네. <웃음> 응응. 아, 또 맨날. 내려가는데? 다시 올라가는데? 무한방 <웃음>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닐까? <웃음>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고 <웃음> 오. <웃음> 이거, 이것이야말로 하도구의 띵원이랄까? 여기부터 차량 진입 불가능해 여기다 세우면 되겠다 음. 아, 아 저거구나! 오 대박이다! 우와. 큰 용릎 300m <웃음> <웃음> 아, 이겨우래 겨울에 이제. 이게 뭐야? 이게 뭐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게뭐게야